막 장착을 해 볼게요. 차에 장착을 하면 이게 뭐 스티커 표시도 안남안 남고 이런 식으로 쭉 붙어요, 그냥. 자,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어,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즌에는 바쁜 시즌은 제가 보통 하루에 한100 통화 정도를 해요. 진짜 아침에 눈 뜨면부터 전화 받기 시작해서 업무 보는 중간 중간에 뭐 예약문의 전화, 그다음에 뭐 밤에까지도 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또 오히려 업무 시간에 통화하기 힘드시고 퇴근 하신 후에 뭐 전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 받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광고성 전화 막 이런 것까지 오면은 이제 고객 응대하기에도 이제 벅차고 일을 할때 중간에 전화 받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런 번호가 어디에서 대체 노출이 됐나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저도 제 번호가 네이버나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싶더라고요 제 번호를 그래서 뭐 이제 업휴무 날이나 이렇게 외출할 때 차량 갖고 외출할 때뭐 주차하고 그럴 때까지 전화 오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더라고요이 차량에 보면은 이제 이제 주차할 거나 할때 이제 그 번호판을 이렇게 해 놓잖아요 저도 이제 제 번호를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도 좀 최소화 하자 해서 번호를 노출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 재미난 제품을 하나 찾았어요 이제 제가 이제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미티 안심번호판 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일단은 제가 그냥 일반 디스커버리 차량 그 로고 되어 있는 번호판도 제가 2,3만원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원 초반대 밖에 안해요 12,500원인데 번호판도 노출도 안되고 그 다음에 이게 탈부착식이라서 어 차량에 어느 차량에도 떴다 뛰었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디자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띄어 보면 요거를 다른 분들한테 그냥 태그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찍어서 보여주면 제가 뭐 인스타 라든가 페이스북 이라든가 전화번호 라든가 그런걸 등록을 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 qr 코드 를 찍는 것만으로도 저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단뭐 핸드폰 번호가 직접적인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있는 되게 재미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많이 1500원 밖에 안해요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어. 내 개인정보도 유출도 안 하고, 홍보용으로도 판촉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재미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이 QR코드를 처음에 인식을 하잖아요. 이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어내 전화번호 혹은 그 어플로, 요 회사 어플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 인스타, 페이스북 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어, 제가 등록해 놓은 정보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qr 코드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자 찍으면 이런식으로 아미티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약관을 선택 선택 선택 아, 광고성은 취소 동의하기 하면 제 핸드폰을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010 그리고 요게 어 홍보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 약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것까지다 어 적을 수가 있어서 어,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마케팅 용도로 명함 대신 줄 수도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자, 이제 제가 핸드폰 번호랑 인스타 이렇게 두 개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인스타 누르면 제 걸로 이렇게 볼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한테 이 QR코드로 명함으로도, 어, 홍보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인스타, 페이스북 등록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QR 코드를 찍게 되면, 어, 제가 등록해놓은 정보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제 번호를 등록을 해놓으면 제 번호로 연락이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번호가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전화를 한번 하면 통화를 하게 되면, 그거조차도 싫다 하면은 이제 무료 안심번호 어플을 통해서 그 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 안심번호를 등록을 해놓으면. 아예 제 번호 자체가 노출이 안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뭐 개인, 그러니까 여성분이나 이제 뭐 연예인분들이나 그런 정보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이게 탈부착도 되게 간단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하기도 편하고 탈부착도 편하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 요 비닐을 벗겨내잖아요 비닐을 벗겨내신 후에 자 차에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차에 장착을 하면 이게 뭐 스티커 표시도 안, 남, 안 남고 이런 식으로 쭉 붙어요 그냥 그리고 또쭉떼서또쭉 붙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어, 차 밖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탈부착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스티커 작업들이 한번 붙여놓으면 떼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까 보시는 것처럼 탈부착이 엄청 간편해요 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제 번호판은 노출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찍으신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번호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식으로 어, 개인정보도 노출도 안되고 요 음. 어, QR코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어, 활용도가 있어요 음. 번호판도 노출이 안되고 그 다음에 뭐 SNS나 이런거를 등록을 해서 어, 개인 홍보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죠 캠핑장 인스타도 홍보할 수 있고, 제 번호도 노출이 안 되고.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찍으면. 자. 제가 지금 보시면 핸드폰 번호랑 인스타만 등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예제 네. 인스타가 나오죠 음 그리고 전화 걸기 이런 식으로 전화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는 안심번호를 등록을 하셔서 그번 안심번호로 등록하시면 전화번호 조차도 노출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든 뭐 페이스북이든 내가 원하는 플랫폼을 여기다 저장을 하게 해, 저장을 해 놓으면 그것도 이제 홍보용이나 명함으로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편하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수 있는 게또 별도의 사용하시는 분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QR코드만 인식을 하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간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